로마서 일장 십육절부터 십칠절까지 제가 분석해 드겠습니다 하늘 말씀 로마서 아 로마서 일장입니다. 하늘 말씀 로마서 일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르기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나같으니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 감사합니다. 오늘 어, 로마서 1장 16절 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어,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음? 예수님 을 믿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어, 어, 늦을 동안 산을 힘드셨죠. 오늘 능력 받아서 세상에 가시고 남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여기는 복음을 복음을 믿는 자에게나 말씀하죠. 그 우리가 무엇을 믿는자가 무엇을 믿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거짓신을 믿는 사람들, 거짓신, 거짓신. 그리고, 사람을, 사람을, 어, 신이라고, 어, 바탕 음, 그런 믿는 사람이또 있죠, 그죠? 그리고 저, 산속기가 보면은, 큰 새, 시멘트로 뭘, 뭘 만들어 놨어, 캬, 거기다, 네. 어, 거기다, 어, 전하고 믿는 사람들.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도 우상 장소 우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어? 아브라함을 어, 우상의 덕을 근거해서 불러내 놓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쓰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쓰시는가 어? 그래서 가만 생각하면 아 하나님은 서울대학 나온 사람 머리도 좋고 공부 공부 공부 잘해야 서울대학까죠 머리도 좋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쓰시지 않겠나 옛날에 요렇게 에,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그 큰종돌 중에 세계적인 종돌 중에 보니까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 <웃음> 하나님은 아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다. 돈 많은 사람, 주님이 쓰시면, 우리도 흔하려게 뭐 내가 참 돈이 많으면, 우리 장난이 집, 집, 집, 집 사주고. 네. <웃음> 돈이 많으면, 하하. 자동, 돈 많으면, 돈 많으면. 성도, 다그래 하, 성도님, 돈 많은 성도님이, 어? 돈 많으면, 그렇게보세요 네. <웃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돈 많으면 하나님 이 쓰시는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재용이 나서시오? 이재용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총으로 쓰시느냐? 예수님은요. 어, 예수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어, 제자를 제자를 고를 때 그러잖아요. 요새 뭐한 목사님들이요. 요새 교회들이 한참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요새 교회들이 한 500명, 1000명 되면 뭐 교인 교인들이요. 이건 정말 내가 아,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될 거 교인들이 요다 이제, 어, 교인들이요, 다 이제 목, 목사님들을 초빙할때 목사님들을 초빙할때다 조건을 딱내 조건 딱 조건이 기본적인 조건 4년제 대학을 나온 목사님 딱 독해 조건 4년제 대학을 못 나왔으면 큰 교회 가못가못 갔다는 거예요그 그, 어? 다음에 아, 거식이 있는 사람, 거식 박사학이 소지자. 이게 무슨 개똥입니까? <웃음> 어. 이게 왜저 선지 저 선지님아?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데 목사님 중에서도요. 제가 이제 목회를 3 0년 목사님 중에서도 해보니까요. 이 여러분, 이 계란에는요. 계란은 어, 계란에는 어? 무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란이요 계란이 병아리를 병아리를 깔수 있는 계란이 있고 아따이 병아리를 품어도 병아리가 안 되는 계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란은 계란인데 생명이 없는 계란이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어, 주의 종님들 중에 제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네. 아, 해주시 네. 아, 목사님은 생명이 있나요 <웃음> 예수 생명이 있어야 예수 생명이 있어야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펙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를 때 우리 생각에 희양이면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고관대작들의 아들 딸들 잘생기고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은 고간 대작들의 여러분 자녀들이, 젊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믿어야 말이지, 믿어야 말이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는데, 어떻게 제자 삼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자가 돼서 내가 만약에 부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걸림돌 물론, 물론 부자가 되면 좋아 부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어 돈이 많아 가지고 여러분 아 어, 주일날 아이 어, 회장 박 회장 전혜 장관 <웃음> 어, 가운데골프라 칩시다 그러게 그래, 요이 온다면 은 그래, 천국보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할렐루야 오늘 <목소리> 본문에 사도와는 본문에 로마사 1장 16절에 보금을 보금을 부끄러지 아니하고 보금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목회 30년을 하면서 제가 하는, 요새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거짓말 하는 자는, 거짓말 하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목회가 크게 성장시키지, 성장시키지 못하지만, 거짓말 하지 않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내가 천국을 믿지 않아도 어떻게 천국에 대한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네. 본인은 남치욕을안 믿으면서 치욕은 큽니다요. 치욕은 무서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 지옥까지 마시 가지 마시고응 아멘. 아멘? 예수 잘 믿고 지옥까지 마세요. 아멘. 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환경을환경을 환경을 따서 환경을환경을 환경을. 환경을 이기고.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여러분이 환경. 환경을 이겼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너무 너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 우리 과거에 판자촌에 있을 때 생각하면 너무 너무 감사.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이 목사님 그 가지 뭘 그러셨고 하 여러분 당회장실 있지 사무실 있지 저 식당 있지 저 위쪽 빈 공간 있지 잖 환경을 예수를 그래서 초대 초대 여러분 에, 믿음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복음을 믿는 믿음은 그런 복음을 믿는 믿음은 바로 여러분 보세요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배와 같은 거예요배 어? 여러분 강을 건너면 뭐를 타야 돼 요새 옛날에 다리가 없을 때 뭐를 타야 돼 배를 타야 되거에 믿음은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어,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도를 믿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그 당시,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러면 어그죄 져가지고 십자가 달린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어요. 아그죄 져가지고 거지고그 저주 받아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 양손에 못이 콱콱 박히고 양손에 맡겨 죽은 그 죄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지금 우리 예수 예, 지금 대북에도 여러분 어, 예수 믿으면 자랑스럽다.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지금 뭐목이힘주고나 장로요.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싫지 않았어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셨으니 주가 강한 표라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소 2장 8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놀라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그러니까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뭐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 아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 그 예수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며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수를 믿음으로 말며마 환경을 그,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강으로 가고 한강으로 가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고 이 세상의 삶의 세상의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삶의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으로 말면 담대함, 담대함이 자 이제 나중에 설명. 담대함과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 하 옛날에 임금 있잖아요 임금. 어, 옛날에 임금 조세요 세요. 하, 세상 권세가요. 세상 권세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무서워 무서워. 어, 대통령도 사실 무서워요. 대통령이 한번 마음 먹으면. 무슨 구성은 성거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 내가 내가 대통령을 세웠다고 그더라고 아, 어? 그런데 성경 대통령은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고 내가 서울 목사님이라고. 원래 위에 권제자들은권제자들은 권제자들은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그자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이... 여러분 근데 옛날에 임금이요 이거 조그마한 임금의 나이가 조그마한 그런 임금이라도요 80억은 대신이요 천아마마 이러는 거야 이어요 조그만 게까 이렇게 어. 그 임금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근데 임금이, 하, 여러분, 용조 임금이, 그, 그래, 근데 임금은요, 임금은, 근데 임금은 임금의 손자, 임금의 손자는. 어? 아멘, 시오 아멘. 아메. 임금의 손자는요, 하, 그냥 막, 할아버지 막, 임금, 임금은 막, 쇠물 막, 쇠물 막뜯어오라그럼 임금이 하루 될까, 안 될까? 아,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분이지 않습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아닌 이 심한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는 구약의 하나님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여러분 땅을 우상 숭배한다고 땅을 파서 2만명3만 명을 땅 속에 파묻어버리는 큰 진노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이지그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아빠하고 달려가서 아, 네. 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형 이렇게 뭘안 먹히는가? 할렐루야. 어? 아? 그 나로가 성길 아바 영접받은 자그 이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 로마서 8장 1 5 다시는 무 수하는 경행을 받자네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 아빠, 아빠, 아빠. 아빠라, 아빠야, 아빠야. 아이고 복사님은 참철폐하하나님 보고 아빠가 뭐해? <웃음> 그럼 아빠가 그렇게 괜찮아 빠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대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아멘, 난 하나님이, 아멘, 아멘, 아멘. 좀 세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아멘. 내 아버지야. 아멘. 온갖 세상에, 온갖 세상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먹고 싶은 건 많고, 돈이 없어요. 내가 이 세계를 생각했다. 어느 목사님, 아, 목사님, 목사님도 후원해주고 싶어요. 아빠 먹고 싶어고 마고 돈이 없어요. 저기다요. 옥상에 옥상에 후원해주고 싶어요. 바로 후원이 돌아. 네. 여러분, 그리예수를 그를 믿음을 면며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 아버지. 네. 아버지왜그러세요 네. 이놈이 도덕게안 그래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네. 그러지 마. 어, 할렐루야. 내 네. 네, 아버지야. 할렐루야. 아, 네. 당당히 나가신 믿음으로, 믿음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도를 믿음, 믿음 아니고는, 치료, 아버지 앞에 나갈, 하나님 앞에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타주고 아, 말이야. 네. 다 에베소 3장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와서서. 그러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볼록하게 보세요. 내 가슴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몸에 100억짜리 아니, 어 100억, 아 어, 10조 10조. 10조. 10조짜리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개똥에 이러면 어쩔 수 없어, 나도.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까불지 마, 내 안에 10조, 이재용이 까불지 마, 내 안에 10조짜리 다이아몬드야. 왜? 믿음을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내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어, 서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저기 우리 형제님이 지금 설교를 찍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제가 주일날 제 설교를 만명을 포기해주세요. 아, 네, 네, 네. 어? 여기 앉은 자리는 50, 한 50명밖에 못하지만 어, 못 내가 믿,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 제 설교를 주일날 설교를 만명이 포기해주세요. 네, 네, 네. 왜아안 하시는 네. 거예요. <웃음> 그리고 지금은 1500명이 보고 있어요. 네줄 맞춰서, 천0백인데 그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네.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험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제, 이제 뭐, 아들, 딸은 이제 뭐, 나이가 다 먹어서, 손자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아, 네. 하나님, 하나님, 아무개가, 하나님, 아무개가, 어,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성교사가 되게 네. 해주세요. 장관이 되게 해주세요. 네. 국회의원이 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믿음을 팔아야 돼요 나 오늘 올래1 0 월달이 되면 1 0월 되면 제 설교를 만명이 만명이 하나님이 제 영적인 소녀를 듣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엎어지 못한 것의 증거다 아, 네. 지난주에 설교는 딱 정확히 370년만 370년만 여러분 그래서 11에서 11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길 바라는 거야 네. 하는 마음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길 바라요 그런데 네. 여러분 그래서 꿈을 꾸는 서1시월단이 되면 참목사가 누구예요? 나 어, 교회 와서 듣고 싶어요 저 그런, 그런 분이 생겨꽉찰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달 되면 나는 목사님 설교를 내가 유튜브로 듣다가 직접 듣고 싶어요. 아멘. <웃음> 그 믿음이야, 그 믿음은 믿음. 믿음이야, 믿음. 자, 그래서, 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를 기쁘게, 어떤 사람은, 하, 야 쥐야, 막, 떼글떼글 뒹굴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막 아, 그럼 그러면서 근데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아버지가 이렇게면서 이런 거예요. 어?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 여주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너는 소리만 꽤꽤 질렀지 왜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원수 마귀만 좋아하는지 을하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선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름직이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받은 어느 하나님 천사를 수백 명 천사를 하늘에서 천사를 수백 명을 파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보세요 응? 응? 여러분 보세요 어? 이제 정말 깐 태어난 어린아이에서 어린 나이를 한번 보세요. 탁. 고개 이쁩니까? 어? 손자, 손, 나도 우리 유리 및세짜들을 아, 사녀만들. 아, 요런, 요런 게. 아, 얼마나 같아. 그래서, 그래서, 아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게 눈 아프지, 않 아파. 사랑의 표정.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거야, 우리를. 할렐루야. 내 얼굴 내 사랑하는 종아. 어? 내 사랑하는 총아, 내내 미워하는 적아, 그러면 난리나는 거야. 내가 뭐든지 다 주마. 할렐루야. 응. 믿음 없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 하나님 임지를 믿어야 돼. 하나님의 그 그러니까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믿지 못하면, 빡 교회 다녀도 빡 땅에 막 땅에 막, 어? 그래서 막 목사님 중에서 막, 하나하나가안 믿어지면 막이 땅에서 막, 뭐, 어마어마 려락막 그래서 어느, 어느, 어느 목사님 다도 들은 얘기들. 고생고생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다 교회를, 교회를 크게 건축을 해, 건축을 해놓고, 어? 해놓고. 이제 죽을 때가 될 거야. 그래서, 아 애들 모아놓고, 얘들아. 어? 내가 이렇게. 죽을 쭈살똥 똥 모르고 이렇게.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할게이 가면 이렇게. 이렇게. 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는이람이 없는 사람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렇 이제 2023년 시작입니다. 아, 네. 믿음을 가지시바랍니다. 네, 아, 네. 예 보급을 믿으시바랍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예수로으로 추가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11장 23절에 야 모세에 대한 내가 너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 모세, 모세에 대한,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창성하여. 이게 아니야. 서 모세가, 모세가 믿음으로 창성하여. 저중요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래서 내가 모세는 바오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 돼 가지고 입양 돼 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요 쉽게 말해서 일곱 살 때까지는 누가 키웠냐면 친어머니 요괴벳이 키운 거예요 친어머니 요괴벳이 그러니까 그 신부는 바오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친 어머니가 유모로 빨리 해야 돼, 지금. 요. 그러면서 요규배 씨, 요규배 씨 뭐라고 말이냐면 말을 못 알아들 때 보세야. 너는 원래 히분인이야 너는 원래 원래 네네 친엄마는 나야. 근데 네가 죽을 네가 네가 죽을 죽을까봐 내가 너, 날강에 뛰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공주 아들로 삼은 거야. 이거를 이게 귀에 따닥이 않도록,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했다고 그랬어. 뭐로 장사했어? 믿음으로, 자, 모세가 믿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게 놀라, 그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이게 놀라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저 지금, 어? 지금 저 용인 죽전에서 큰 교회를 세우고 한참 이름을 떨치는 어 목사님을 가진 보니까, 어? 엄마는, 엄마는요, 엄마는 아, 어? 아버지는 너 머리가 좋으니. 아, 일반 고등학교 법대 가지고 너 판검사가 돼 우리 집안을 일으키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런데 친구 딸 친구 따라 교회 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야. 네. <웃음>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 신학교 갈래. 요고 그래. 집안이 발칵 뒤집어린 거야.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너 우리 집안에 너 장손이고 대를 이어야 되고 제사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네가 신학교 가면 내가 저, 저, 저 세상가가 조상님을 어떻게 외냐 그래도 갈래요 갈 테마 이러아진 네. 나가라 그래 쫓겨나가 네. 믿음 없으면 알았어요 아버지 신학교 안 가고 신학교 안 가고 아버지 말대로 일반 대학 갈게요 이거 이제 그 목사는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이런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도 믿음을 얻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장 목사는 자꾸 부엌에 다니면서 헛붕돈다는 나머고 내가 한국교회를 한국교회를 내가 뒤집어 엎는다 2월 18일 날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10시 반에 제가 부엌에 잡혔어 근데 근데 여이세요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요여러분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도 저 부와 부와 영광과 명예와 물질을 너무 좋아하게 가르치지 마세요. 부와 부와 영광, 믿음의 삶,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40살이 딱될때그 양어머니, 양어머니 공주에간 거야. 아, 세요 어디 갔다 왔냐? 어서 오라 아이고, 내 아들. 요, 이러는데. 노세요. 어, 이런데. 너세요박수 어? 뭐세요? 아니, 너왜 그러냐? 어머니, 나는 이제 이 어머니의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요괴배새아요배 아들로서 렵니다 야, 공주님이 충격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야, 내한테 왕관을 줄 수가 있어. 이게 인도적이야. 할렐루야. 네. 야, 내한테 왕관을 줄 수가 있어. 왕의 자리에 올 수도 있어. 아닙니다, 어머니. 나는 히브리 민족 같이 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게 왜 이게? 근데 이참 아멘, 주여. 아멘. 네. 나이 흥분 내가 설교를 못하. 네. 할렐루야. 네. 이게. 11장에 이어 믿음으로 모세를 믿음으로 장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믿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준 것은 제사진의 논을 가르쳐서어 내가 그 보험으로 30년을, 30년을 고생한 거 아닙니까. 자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님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앞에 고난 받기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어떻게 거절합니까? 가만히서 임금이 되는 거절할 수 없어요. 어? 거절 못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님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앞에 고난 받기를. 여러분 세상 전원,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스타가 되어서 벤츠 타고 다니고 아, 열광하는 정말 그런 어, 길을 갈수 있음에서도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오히려 내가 가난한 목회 가난한 개척계 목사가 되었어 한나라 복음을 잘하는 그러니까 잠시 제약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는 거야 사람이 좋아하고 그들과여 받는 그들 위에 받는 능력을 그도에 받는 능력 애국의 모든 보호보다 더큰 재물로 계시니 이는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라 할렐루야 네.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할지라 네. 상 주시는 크, 여러분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 주이를 산으로, 들로 동해바다로, 서해바다로 하지만 오늘 이렇게 주일날 정말 이렇게 시을내서 성자 로이 예배든 하늘에서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복음 울 믿음이 역사를 역사를 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쩔 수..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은 안 믿으니까 어? 어쩔 수 없이 참 세다 갈릴리 바다 베드로 고기 잡노 왜 사람이 없어 고개 잡노 어떻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구 마테 체리 마테 절풀러다가 제자를 삼아 하늘나라 큰 역사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는 큰 믿음이 있다 큰 믿음이다 네. 이 디터는 2 3년 여러분 믿음을 가져옵니다. 알렐루야 아멘. 큰 힘이 하나의 역사를 이루기 시기 바랍니다. 이제 변화됩니다. 아멘, 이제는 변화, 아멘, 주님 때가 변화, 이제는 변화되어야 돼. 그리도 안에 들어온 새로운 피조문이라 보라 이제거던자라고 새롭겠다. 내가 오늘 전한식 명예장문이와한 군사님에게 하나님 하, 이 25년 이 성절을 지켜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을좀 주세요. 어? 이제 수많은 여러들이 구름떼처럼 펄떼처럼 이전으로 모여올 줄 믿으시오 그게 믿음이야 내 믿음이야 목사님 허풍 떠시네 아, 그건 내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그아무나 믿음 헛것이야 아목사님나예수안 믿고요 난내 네 주먹을 믿어요 이런 분들도 계셨다 옛날에 내가 복음자리에 있을 때요 우리 집 옆에 그 씨름선수 한 분이 할아버지가 사셨어 씨름선수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내가 마천도야 어르신 우리 교회 코앞에 코앞에 계앞에고 나오시고 가니까 그러다가 장 목사 예, 나는 예수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는데 나는 내 주먹을 믿네 내 주먹을 믿 그래가지고 나, 나하고 악수를 악수 이 이거 참힘 잘하려고 하려고. 어? 악수를 탁 하는 거어 힘이 너무 세어 할아버지가 그 당시 할아버지가 75세인데 내가 44 힘이 너무 센 거야 어 힘이 시네요 하니까 그리고 폼딱 잡더니 몇년 후에 그 할머니 만났어요 아니 어르신은 어디 계세요 풍 맞아 누워있어 풍 맞아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쪽씩 이렇게 아유 뭐내 주변을 믿나다니 어떻게 그랬어요 아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을 거 없어 할렐루야 돈 놈이 올것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많이 믿을, 사람도. 그래서 맨날, 뭐, 맨날 봐요. 사람도, 뭐, 그 사람, 어떤 사람, 뭐, 어떤 사람, 뭐, 탁, 막 연인을 믿었다가, 막 연인을 믿서 돌아와! 탁, 연인을 믿었다가, 뭐, 막, 돌아와요. 뭐, 뭐, 명이 노래잖아. 믿었다가. 왜, 뭐, 살표시 떠난 당신, 뭐, 이런 노래잖아요. 믿었다가. <웃음> 어, 그래서, 뭐래, 그래서, 나오나가서, 남진인가, 나오나가다 탁, 무 믿은, 탁, 하면 믿었던, 어, 애인이, 저, 아마, 일본으로 갔나봐. 네. 그래서, 이 노래 당신과, 네. <웃음> 이 네. 노래 이 부르다, 그러잖아. 너, 사이에, 뭐, 처바다가 없다, 뭐. 네. <웃음> 믿지 마, 믿지 마. 아, 예를 들 자식도 어떻게. 미쳐가 미 이것고 보세요. 복음을 믿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말참이 백부장은요. 그래서 그래서요. 뭐 여러분 뭐표 없어요. 뭐, 뭐 장노 목사 뭐돈 뭐, 많은 장고 뭐, 뭐 건사성 예수님은 승하나요? 이렇게. 허풍 들어게요 근데 보세요. 근데, 뭐, 근데 그, 유대인도 그래요. 예수님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돌려치다고. 근데 오늘 이 백부장, 백부장. 자, 말씀하실게요. 백부장이. 백부장이 뭐냐면 유대인의 장교의 장교, 장교 때팍 말을 타고 와서. 어? 주여 백부장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폭식켜놓으니 우리 집에 가서 좀, 우리 집에 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착 보니까. 팩포장이 믿음이 있거든. 마, 말씀을 들은 믿음이 생겨야 돼, 믿음이. 믿음이 생기면 하님이 쓰시는 거야. 어? 아멘? 믿음이 생겨야 하나이 믿음을 쓰면 아무로 하님이 너는 안 믿잖아. 쓸수 없는 거야. 믿으면 쓸 거야. 근데 이배돌에 내가 가서 고쳐주랴. 그러니까, 아! 아! 유 아, 아닙니다요! 어? 매시가 다 아니야. 아유, 아닙니다! 주여! 어?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한마디 해주세요. 러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 깨달은 거예요. 강단에서, 어? 어? 우리 천안시 장, 2 3년도 대망 나겠다. 뻥이라도 네. 자꾸 치. 지왜냐면 말씀하라자 말씀. 어? 어? 우리 황군사님은 무릎을 치러야될팀지만 네. 어? 바닥바닥 뛰어다닐 지이있어 네. 말씀하라자 말씀하, 아 네.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 굳이 무슨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뭐 있을 니까내 위에는 상관도 있고, 내 위에는 쫄따고도 있는 데 나보다 칼아도만 가고 이런 칼아도만 가고 오라만데 고 혹시 우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나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너 뭐야 이렇게 망신당할까? 그냥, 그냥 말씀은 거기서 나. 말씀만 거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내 네. 네. 하인이 나왔다. 아, 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네. 하인이 나습니다그 나도 그 나도 믿는 민들아 주님 주님 올라 천천히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크게 쓰겠다 주님께서 그러시다. 네. 뭔가 아니 e 요 내가 아, 하나 믿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말씀만 l u j a 말씀만 하세요. 그, 그러니까 h h a l 이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j 가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말탄 사람이 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네. 여러분, 오늘 2000, 그래서 2023년에, 복음을 믿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오. 그 복음을 안 믿으면, 아, 복음이 예수인데, 예수를 안 믿으면, 아, 아무 능력이 나타나잖아. 무종단. 그니까 러 생명이 없는 계란을, 그래서, 넘어오세요. 생명이 없는 계란을 아무리 깜짝이 상징어를 풀봐요 병아리가 돼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생명이 생명 생명이 있는 계란을펴야 삐약삐약삐약 나오라고요. 생명을 생명 예수를 받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복의 능력을 받아 2 0 2 1 이십큰일 하시기 위해 시험을 참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르리 하나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님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성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능력으로 더큰 역사를 이루는 사랑의 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